공동묘지에서 자신의 집 무덤이 제일 크게 보이는 꿈동료들께서 자신의 배경이 제일 강력하다 공동묘지의 무덤 중 자기 집안의 무덤이 제일 커 보이는 꿈 주위 사람들 가운데 배경이 좋은 사람과 사귀게 된다 관을 넣고 무덤을 만드는 광경을 본꿈 중요한 물건을 보관할 금고 등을 사들이거나 자기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된다 금잔디로 잘 다듬어진 무덤을 본꿈 남의 도움을 받아 쉽게 일이 성사된다 돌무덤 위에 카네이션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착실히 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목돈을 장만하게 된다. 성실, 금면등으로 꿈과 희망을 낳는다. 묘지나 기타 무덤 주변에서 노는 꿈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 취직되거나 사업에 종사할 일이 생긴다. 무덤 속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온 꿈 금은 보화가 생기거나 자신의 명예와 관계되는 일을 성취하게 된다. 무덤 속에서 썩은 해골이 나오는 꿈반인반길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법 질병이 생긴다 무덤 속에서 오래된 문서나 책이 나오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되고 새로운 학문적 자료를 발견한다 부모의 유산이나 가업을 물려받고 집안이 화목하여 태평무사하다 무덤 속을 파헤쳐 송장이나 토기가 나오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해낸다 잃었던 물건을 되찾는다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한다 행재 재물이 생긴다 무덤 앞에 서 있는 석등이나 망구석을 보는 꿈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 계약하게 된다. 무덤 앞에 서 있는 망부석을 본 꿈. 사업상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고 중개인을 내세워야 할 일이 생기게 된다. 무덤 옆에 상연화 정자가 있는 꿈. 큰 인물이 태어나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명예와 영광을 세상에 과시하게 된다. 무덤 옆에서 소에게 풀을 뜯어 먹이는 꿈. 무덤 옆에서 소에게 풀을 뜯어 먹이는 꿈을 꾸게 되면 부친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거나 산소를 다시 손질할 일이 생긴다. 여행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무덤 위에 나무가 서 있는 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업적을 남기거나 지도자가 되는 등 자신과 집안의 신분이 상승함. 무덤 위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꿈. 독불장군으로 자수성가할 자녀를 출산하게 됨. 무덤 이장하는 꿈. 행제, 재물이 생긴다. 무덤 주위에 무지개 또는 아지랑이나 상서로운 구름이 감도는 꿈. 점차 모든 일이 순탄한 성취를 거두고 부기, 번성을 누리게 된다. 무덤 주위가 밝고 찬란하면 이롭고 어둡고 더러우면 흉하다. 무덤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꿈. 집안에 평지 풍파가 생기고 재물 파손 질병 등 무한히 뒤따르게 된다. 무덤에 꽃이 피는 꿈. 재물이나 사업 대인관계등 모든 일에 운이 따르고 마음먹은 대로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무덤에 들어가는 꿈. 경사가 있다. 무덤에 밝은 햇살이 비치는 꿈.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나 혼담이 성사되고 직장인은 진급을 하게 된. 무덤에 불이 활활 타는 것을 본 꿈. 사업이나 교제 관계가 불길처럼 번창한다. 무덤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자꾸 번지기만 한 꿈. 자기가 행한 일들이 어떤 수단이 됐든 소문이 나게 되며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많은 협조자가 줄을 잇게 된다. 무덤에 비석을 세운 꿈. 결혼생활의 권태를 암시한다. 무덤의 한 곳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본 꿈. 은행에서 융자 돈을 얻어.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거나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어 운이 상승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입니다. 무덤에 햇빛이 비치는 꿈. 큰 사업을 하거나 지위가 높아지고 재원할 일이 생기게 된다. 무덤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꿈.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유산을 상속받거나 학문적인 연구실적을 얻어 신분이 고귀해진다. 무덤에서 길조가 보이는 꿈. 명예로운 일이 어떤 기관을 통해 달성된다. 무덤에서 빛이 번져나가는 꿈. 많은 재물이 생기거나 명예를 얻게 되고 반가운 사람을 만날 징조다. 무덤에서 사람의 손이 나오는 꿈. 채권자의 빚뚝축으로 고통을 받는다. 무덤에서 오래된 미러나 송장을 발견하는 꿈. 희귀한 유물이나 보물을 발견하여 역사적 가치로 햇빛을 보게 된다. 행재 재물, 돈, 물품, 식품, 먹거리, 경사, 기쁨 진급, 당선, 합격, 만복, 행운 등의 기운이다 무덤을 파고 관을 땅 밑으로 내리는 것을 보는 꿈. 값진 물품 등을 창고에 넣거나 비밀을 간직할 일 또는 집을 새로 사들일 일 등과 관계한다. 무덤의 봉분이 유난히 커 보이는 꿈. 권력이 있는 사람을 알게 되고 사업상 협의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 무덤이 갈라지거나 그 속에서 관이 저절로 나오는 꿈. 무덤이 갈라지거나 그 속에서 관이 저절로 나오는 꿈은 많은 재물을 얻는다. 무덤이 반쪽으로 갈라진 꿈.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직을 하게 되며 잘 풀리지 않던 일이 속 시원히 풀린다. 무덤이 비어있는 꿈. 사람들과의 불화수가 예상되니 매사에 말을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무덤이 저절로 열리는 꿈. 길몽으로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무덤 속에서 관이 나오는 꿈도 길몽이다. 바로 위선조의 무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본 꿈. 거래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서 많은 협조를 받게 됨. 산에서 무덤을 발견한 꿈. 이익과 권리를 찾게 되고 일이 순조롭게 풀림. 선조들의 무덤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보는 꿈. 일을 처리하면서 거래처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 시체를 무덤에 묻는 꿈. 재물의 보관이나 일의 나머지 부행을 타인에게 위임하게 된다. 양지바른 곳에 무덤이 보이는 꿈. 신의 덕으로 뜻밖의 경사가 있고 확실한 기론이 보인다는 것을 암시한다. 국이 공명하게 되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재물, 진급, 희소식, 합격, 당선 등이 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나 무덤 비석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꿈. 아주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긴다. 자신의 작품이 큰 상을 받게 되거나 지위가 올라가는 등의 큰 경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 무덤 속에서 자신의 집 무덤을 찾지 못하는 꿈. 자신을 도와줄 고위층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 무덤을 지나거나 험한 길을 지나가는 꿈. 이사를 여러 번 하게 된다. 또 자신의 일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간섭을 받게 된다. 오래된 무덤 옆에 집을 짓거나 선조의 묘자리를 잡은 꿈. 회사에서 전근 발령을 받게 되거나 오래된 고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왕릉같이 커다란 무덤을 보는 꿈. 권력을 겸비한 재력가와 인연이 닿게 된다. 사업상 도움을 받아 지위가 오르고 운세가 강해진다. 잃어버렸던 묘지를 찾았거나 산에서 무덤을 발견하는 꿈. 사업이나 직장의 업무 등에 따른 이익과 권리를 얻게 되며 구하는 소망을 순조롭게 이루게 된다. 임산부가 무덤 위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꿈. 자수성가하여 크게 명성을 얻을 태아를 출산한다. 자신이 찾고 있는 무덤의 분상 둘레가 넓거나 길게 뻗어 있는 꿈. 자신의 배경 세력이 당당하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일 것이 없게 된다. 잘 단정한 무덤을 보는 꿈 누군가의 협조를 얻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 나간다. 조상의 무덤 앞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꿈 송사가 잘 풀리기도 하며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 좋은 꿈이라 할수 있다. 조상의 무덤에 불이 나는 꿈 집안 식구 중 중환자가 생기거나 우환이 따른다. 집터나 돌무덤에서 오래된 역전을 발견하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출토하여 새롭게 햇빛을 보게 된다. 학문과 지리 탐구 작품 창작, 신물질 발명, 아이디어 행재 임신 등이 있다. 처녀가 대문을 나서서 산 또는 무덤으로 걸어가는 꿈. 취직 결혼 등이 이루어진다. 큰 무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꿈. 협조자나 협조기관의 내조가 오래가지 못할 징조다. 황폐한 무덤의 꿈. 가족 간이나 친척 간의 재산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